자 두번째 이제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좀 이렇게 보는 건데 수열의 합을 기후 시그마를 좀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그마의 성질이 좀 필요하겠지 이 시그마의 성질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가 다 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안 되지. 나누기 안 되고, 실수배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적분의 성질과 같다.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지금 8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냥 크게 내가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 8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익혀주시고, 그 다음 이제, 어, 이게 있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자, 그첫 번째가 뭐1 더하기 2 더하기 3 땡땡땡 더하기 n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시분마 표현에 k는 1부터 n 까지 k라 하지 자, 이 녀석도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네 2분의 n의 네, 네, 네, a 플러스 자 여기에 따라가는 짜바리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얼마? 55 대답 못하면 짜바리 k는 1부터 20까지 k 얼마? 대답 못하네 다210 기억해놔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 더하기 n의 제곱까지 했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면 이게 공식 어떻게 나와? 2,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공식이 굉장히 낯설다면 본인의 공부 방식을 다시금 생각하세요.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얼마야? 385. 385. 와, 너무한 거 아니냐, 1의 세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 쭉 더하기, n 의 세제곱이 시그마 K1부터 는 N까지 K세제곱이야. 이분의이는앰플러 2분의 n 플러스의 n, n, n, n 의플러스 제곱. 제곱. 자이의도는 기본적으로 제곱. 속에 탑재해 앰플러스의 제곱. 2이의 2는 앰플러스의 제곱. 제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시그마 때문에 나타나는 수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는 게그 부분분수지. 네. 네. 부분분수랑 무리식. 무리식인데 뭘 포함한 거냐면 차를 포함한. 여기서 차가 이제 뭐? 아반떼 이런 거 아니고. 자, 부분분수란 AB분의 C 꼴로 나타내 있는 것을 반드시 B-A분의 C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꼴로 나타내줘야 즉, 얘네들은 이 차를 포함하게끔 표현해줘야 뭐가 일어난다? 규칙적 속어가 일어난다. 규칙적 소거. 비규칙적이 아니라 규칙적 소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칙조차도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규칙을 찾는 거야. 이 수혈에서는 그 일반적인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이 없는 수혈도 수혈이야. 근데 그비 규칙이 없는 건 내가 어떻게 찾아? 뭔가 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할수 있는 규칙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자는 거야. 얘가 같아지는 형태가 음. 많이 나오겠죠? 얘가 일체는 그냥 다 앞으로 묶여 나가고 촤라촤라 소거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반드시 외워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 분수보다도 얘는 꼭 외워 달라고 했습니다 딴건 몰라도 얘는 외우라 했습니다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자 무리식이 나왔는데 루트가 분모에 있어. 그럼 유리화를 통해서 차의 형태로 만들어서 소거되는 형태를 만드는 거지. 여기는 문제를 보고 만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야. 문제를 보고 만나는 게뭔 말이야. <웃음> 그 다음 여러 가지 수열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어 그래 쓰자. 수혈의 귀납적 정의 다른 말로 뭐야? 점화식 자 원래는 수혈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첫째 항을 알고 알고 이웃한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나는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점화식은 뭐냐면 몇 가지 이 관계식을 기억해 버리는 거야. 그냥 기억하는 거라고. 아이. 그래서 예를 보고 바로 가는 거야. 원래는. 첫째 항아니까1 집어넣으면 둘째 항을 구해내게 되고 2 집어넣으면 셋째 항을 구해내게 되고 그래서 첫째 항 보고 둘째 항 보고 셋째 항 보고 아 규칙이 이거구나 하고 일반항을 만들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 거야. 그게 아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능에 내이 점화식 외의 것 점화식 이외의 것들은 넣어보는 거지. 요즘은 그게 트렌드야. 넣어보는 게. 하지만 알아두면 편한 거지. 1번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상수골 말로 해석해 보자. 다음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는 거다.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다. 무슨 수를 등차. 등차수열. 그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나머지는. 두 번째. n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 거다. 넘어가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등비수열이지 네.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식들도 상관없어서 또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자 얘가 이제 책에 없는 건데 a n 플러스 일 마이너스 a n이 b n이다. n에 관한 식이더라. 그러니까 연기인 게 차가 수인 거, 차가 수인 거, b가 수인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차가 식인 거야. 그러면 등차식렬 이상하잖아. 얘 이름이 개차수열이야. 책이 없어. 우린 이름을 최대한 많이 붙여서 얘네를 기억하기 위함이야. 자. 개차수열 자체는 수능에서 사라졌으니까 일반항 빨리 구하는 것만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 따라해. 개차수열, 개차수열의 개차 수열 일반항 A에는? 개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 k 따라해. p k 이 따라하려니까 그냥, 응어, 응어, 비맞은 중님처럼. 자, 요세 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할 거야. 음. 다음, 중요 음. 점화식. 네 번째, a, n 플러스 1, 은, p 배의 a, n 플러스 큐골. 여기서부터 형태가 음. 특이해지기 시작한다. 자 3. 중요 점화식 3번이 중요 점화식인데 그 중에 첫 번째 P가 1이고 Q가 수인 경우 잘 봐. 뭐랑 똑같애? 등차. 등차. 이거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형태로 P가 뭐고 Q가 뭐일 때 P가 1이 아닌 수고 Q가 소리 p 가 1이고 q가 bl일 때 괜찮지? 지 네. 이게 세번째 얘가 중요한 거 p가 1이 아닌 수이며 q는 그냥 수일 때 그럼 여기 뭐가 곱해졌으니까 등비랑 좀 비슷하잖아 음. 음, 등, 등비는 등비인데 변형된 등비, 변비야 방금 만든거야 <웃음> 자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이거, 이거는 알파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알파는 알파는 1-p분의 1-p분의 q. q 저번에 왜 알파가 1-p분의 q인지 다 증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필요 없죠 빠르게 정리해 따라서 일반항 a n 은 일반항 a n 은 알파 알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첫째항 빼기 알파에 첫째항 빼기 알파에 p의 n-를 적어 1고미적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P가, P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면, 리미트 취하면 그냥 알파로 수정한다. 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정화식으로 넘어오는 거야. 기타, 기타의 형태. AM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M 골. 그니까 러 여기는 뭘 곱한거야 숫자를 곱한건데 여기는 뭘 곱한거야 식을 곱한거야 식을 곱한거야이런 못붙여 기타 1번이야 우리끼리 요거 뭐라고 기타 1번 기타 1번 자 일반항 a에는 따라해 일반항 a에는 일반항 a에는 첫째항 곱하기 첫째항 곱하기 f1부터 fm-1까지고 왜요? 왜? 왜? 왜? 왜? 잘 봐. FN이 뭐야? FN이? FN이 AM분의 AM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A1분의 a 약분돼서 a 남지. A2분의 3, A3분의 4쭉 가서 A, N-1분의 AN. 저있되 AM만 남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첫째 형에다가 F의 1부터 N-1까지 쫙 넣어서 곱한다고. 그럼 여기도 뭐가 일어나어 규칙적 속어. 약분에 의한 소거가 일어나. 여기는 뭐 어떤 소거. 차에 의한 소거가 일어나. 다음 6번. 6번. 힙에 a n 플러스 2. 큐브에 a n 플러스 1. 알프 a n은 0 꼴이야. 단.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 0이어야 돼. 오케이? 네. 얘는 그냥 통으로 외 s the same t a a n g t h i 첫째 항 the 시그마. 시그마. i n g 부터 n 1까지 K는 1부터 n 1까지뭐 s is the s a m bk를 외우면 되는거야 bk는 a2-a1 a2-a1 p분의 아래 p분의 아래 k-1제곱 k-1제곱 bk가 얘지 얘를 저걸로 기억하는게 좋은거야 등비로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야 1-1이면 넘겨주면 이웃한 두항의 합은 가운데거의 두배와 같지 만약에 if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2고 r이 1이면 사실 사실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음. 한 직선 내분점의 의미야 우리 이런 거 봐봐 2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나누는 게 얼마 이렇게 되잖아 네. 이게 뭐야? AM 플러스 1은 1대1 내분점의 위치에 있는 거야. 기하 하실 분은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더한 숫자가 얘와 같으면 되는 거거든?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3대, 2대1 외분점이면 여기가 2 생기고 1 생길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보면, 넘어가면 어차피 개수들의 합이 똑같으니까 등차거든? 이 상태를 이걸로 풀수 있을까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되면 a는 뭐야? 결국은? 등차. 등차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공차지. 네. 공차고 1, 1이니까 1 이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d 맞아?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일반한 거 같아지는 거야 등차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마 1이면 이렇게 안 풀고 등차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안돼 그녀의 흔적만 남았어. <웃음> 이걸 한 거야. <웃음> 자, 그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만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학적 귀납법은 방법이잖아. 그냥 방법. 방법론이야. 음. 방법이야. 법. 하는 법. How to. 어떻게 할 건데. 오케이? 그럼 그 하는 법에 대해 익히면 되는 거거든. 그럼 스토리 플로우가 이래. 결국은 A1을 내 구조상 볼게. A2 e. 쭉쭉쭉 해서 A, K까지의 합이 N까지의 합이 S, N을 보이자라는 형태가 많다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하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A1은 S1임을 보여준다고. 쇼우 한다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라가정이 이 과정은 뭐 한다고? 그냥 단지 쇼를 한다보여준다 이건 뭐 한다고? 가정한다이 부. 그럼 세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야? any k 플러스 1 번째도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야지. 이 과정을 하는 거거든. 이 과정. 자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쓸 건지 잘 봐. 봐 봐. 결국은 원래 있던 얘는 얘는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고 온다 봐라 첫 번째 성립함을 보이고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함을 보였어 성립한다 가정했어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한다 가정했고 그때 그 다음 K에도 성립함을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잖아 K 1일 때도 성립하고 그럼 2일 때도 성립해지는 거고 3일 때도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녹화하고 있지? 어. 어 깜짝이야. 쭉쭉쭉 에다가 AK잖아요. 얘가 SK가 성립하는 상태잖아요. 여기에다 뭘 더해? 그럼 양변에 나는 똑같은 수를 더하겠지? 이 구정이 뭐야?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뭘 더해? 첫 번째 따라해. 말좀 해. 좌변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양변에 더해 양변에 음. 이게 첫 번째 블랭크야 이게 이게 첫 번째 블랭크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첫 번째 블랭크라고 요즘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럼 두 번째 블랭크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는 여기 이 두번째 블랭크라고. 자 그럼 뭐 성립함을 부여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SK 플러스 1이 돼야지. 즉 두번째 우변이 SK 플러스 우변의 K 플러스 1 번째 항이 양변에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다 더해 그게 우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k 더하기 k 플러스 1은 여기에 K에 k 에 k 플러스 1에다가 뭘 더하는 건데 그게 뭐가 되면돼우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 된다고 너희한테 증명 안 시킬 거야 됐지? 그럼 얘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얘하고 얘가 기본적인 식이고 뭐 써있고 네모 있으면 그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제 통분해보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K 플러스 2니까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인분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골조거든 이 골조를 어기진 않는다고 그럼으로맨 마지막에 붙는 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거야 오케이? 부등식에서만 좀 다르지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적인 골조야 요즘은 학물 갔어 많이 안내 하지만 알아야 돼 빈칸추론에서 언제 등장할지 몰라 얘는 반드시 등장하는 포지션이지 어디야? 빈칸 어, 빈칸추론 현재 가능성은 50% 왜? 한동안 작년, 재작년까지는 트렌드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어 확률과 통계에서 근데 확률과 통계를 수학 1, 2와 분류시켜서 선택과목에 넣어버렸잖아 그럼 미적분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내버리면 왜? 1, 2에 선택 그 빈칸츄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확통에서 내버리면 뒤에 선택과목에서 내야 되는데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내야 돼 근데 미적분에서 빈칸츄론낼 만한 게 없어 내면 더럽게 어려워지고 그럼 어디로 갖고 와? 다시 수학 1로 갖고 와야 되거든. 수학 1이나 공통 수학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미적분 쪽에다 그 수학 2쪽에다 내버리죠 만약에 수학 2쪽에다 내버리면 누구한테도 극단적으로 유리해져. 미적분.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한테 극단적으로 유리해져. 그러니까 둘다 힘들어하는 수학 1에다 내버리는 거야. 어디 원래 나오던 곳. 그래서 50%까지 본 거야. 최근 트렌드상 밀렸어. 분명히 밀렸어. 20% 정도까지 밑으로 밀렸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야. 얘는. 분명히 3월달 모의고사 볼 때는 빈칸출을 낼 만한 데가 수열이야 수학 1, 수학 2 위주로 나올 거니까. 아니면 함수의 극한.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 주시고 어저 시계로 어, 어, 어, 어, 55분에 정리할 시간 끝내고 칠판 네. 한번 지우고 1시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ek, 2AK가 30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2의 전체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자, 제곱이 있고 2차식이 있어서 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12니까 요 값이 12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54다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4 AK 플러스 4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얼마? 54요 54. 녀석이 얼마? 12 쓰면 54 마이너스 48 플러스 얼마? 40 상수는 되진다 왜 곱해질까? 저 4를 몇번더한 거니까 넥스트 얼마나 예쁜 다음 와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거기도 안 잡았어 목소리들어갔고자 이렇게 돼요? 네 여기 어세요 일제 2번 와 진짜 빈거 아니냐 이 정도면 <웃음> 세팅 다 해놓고 써먹질는 <웃음> 거네 와 2K 제복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3은 응. 시그마 K K 제 시그마 K 제곱인데 여기부터 10까지야 얼마였지? 380. 385 385 장난 아니야 진짜 외워달라고 그랬어 얼마야? 55, 55. 마이너스 얼마? 30이 30. 값이 얼마라고? 245 모르면 척 계산하시고요 자, 농담 아닙니다 안 해올 거면 사람으로 안볼 거예요 이제 3번 첫째 항이 얼마고, 4이고, 등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9, 9, a3-a1에 4가 되네. 뭘 구하래? 1 이제 a9. 4.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 그러므로 차가 얼마야? ak 음.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분자 맞지? 음. 그 다음 ak 앞에거분해1 빼기 거. 뒤에거분해1 이렇게 붙는 거지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가 붙어있는 거지 네. 근데 요 값은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네요 네. 등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D야 묶여 나가겠지 아까 우리 말 그대로 네. D분의 1 묶여 나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갈 건데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 가운데가 소거되죠 맨 마지막엔 8 넣어줄 거니까 A8분의 1 마이너스 A9분의 1인데 소거제 없어질 거라 여기가 a 1분의 1 마이너스 a 9분의 1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분모는 통분되잖아 맞아 네. 얼마로 a 1 곱하기 a 9 분의 a 9 마이너스 a 1 밑에 t 이렇게 붙겠지? 네. 근데 이게 몇 비야? 8 d 8 8d. 차작 8D. 8D. 8D. 차작 그럼 이 값이 뭐랑 같은거야 A1 곱하기 A9군에 8 맞아? 근데 얘가 뭐야? 2D ED. 2D ED. 2D야 맞죠? 네 그럼 뒤집고 정리해주면 A1 곱하기 A9는 역수치하고 팔 양쪽에 곱해주면 36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A1이 4래요. 그러므로 A9는 9여야죠. 어? 8 맞지? 이가 사라졌구나 바보짓 했구나 A1 곱하기 A9는 몇이야 그러면 36D인가? 36D 이건 맞지? 네. 이게 아이째. 2분의 9D잖아 네. 써해야 되니? 맞냐? 네. 그럼 이게 4니까 A9가 몇이야? 9D잖아 9D. 네. 근데 a 얘가 네. 첫째 항 플러스 8D잖아요. 네. 근데 첫째 항이 4라며. 그러니까 D가 얼마야? 4. 아. 그러므로 D가 얼마? 3 0요 이뒤못봐고 실습 그냥 다른 표정들이 불신의 표정으로 또쳐다보고있했어 <웃음> 뻔하지 <웃음> 뭐 이것들. 프리 과정이랑 나랑 안 같거든. 그럼 다른 프리도 하고 있으니까 뭐지? 째려만 보고 있어요. 해산지 백배 나거든. A, M플러스, A, n 마 A, N이 얼마야? A, N이 얼마야? A, 마야 A, 이너스야 A, N이 얼마야? A, 마야 A, 이마 N이 A2가 얼마래? 15. 15야. 어, 그럼 첫째 항안 해. 첫째 항은 예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10, 10? 7이겠지. 뭘 구하래? 시그마, K는 5부터 14까지 AK 플러스 1은 하고 물었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써보는 거야. AK 플러스 1을 만들어서 너도 좋은데, 그냥 써보는 거야. 뭐야 이거? 응. A6 더하기. A7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A14 더하기, A15겠지. 총몇 개야? 10개를 더하거든? 근데 등차라며, 등차. 등차라며. 그러면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이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거 플러스 오 d 7. 얘는 이거 플러스 14D. 그럼 정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이 정도 계산한 초등학교 2학년은 못해요. 마이너스 때문에. 너희가 하도 그래 나도 답이 맞는지 보기로 보게 되잖아. 예제 5. AN 플러스 1이 K AN 마이너스 1이다 근데 K가 숫자라 그랬어 그치? 네 이거 뭐야? 중요? 네. 3번 PQ인거야 PQ 오케이? 네 말들이 없어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풀어? 첫째 항이 얼마야? 이 넷째 항이 얼마야? 음, 9 음. 모르면 나 어떻게 할 거야? 둘째 항 구하는 거야 일단은 그냥 늘 거야 a2는 2k-1 a3은 여기다 k를 곱하고 1을 빼니까 2k 제곱-k-1 a4는 여기다 k를 곱하고 1을 빼니까 2k 3제곱-k 제곱-k-1 이 값이 얼마라고? 9 그러면은 뭐 넣어야 연 될까? 이쯤 되지 않을까? 좀 대답 좀 하자 2 넣으면 16 4 2 1로 맞아요 네. 그럼 K가 2이길 바라는 거잖아 또 다른 K가 나오는 건 불편하잖아 그럼 K는 2라고 믿어야지 뭐. 왜? 아유, 허그 나오겠지 k제곱 k b제곱 k. 마이너스 사양의 c 허근나오잖아요 네. 그럼 k2에요. 음. k가 2인 상태에서 a2 구하는 건그 3대하지. 네. 자, 근데 중요 3번으로 좀 풀어볼게요. 중요 3번으로 풀면 알파는 1 마이너스 k 분의 마이너스 a4는 알파 플러스 첫째 항 빼기 알파에 P에 N-1제곱 와 이게 더 복잡하다 요새 이게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풀지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복잡하면 니도 가는 거지 뭐 쉬우면 쓰는 거고 다음 예제 6 자, 예제 6번을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면 좌변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곱하기 2에 m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 옆에 있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 줄을 봤더니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좌변과 우변에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지 이 녀석의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야. 그랬더니 K 곱하기 여기는 그대로지. 아니지. 뭐야.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네. 했더니 어 그럼 그걸 더한 게 아니네. 여는 뭐야. 시그마 K는 음. 1부터 M까지 K 곱하기 2에 음.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가다 뭐지 뭘 더하냐 이 그랬다 복잡하네 그랬더니 2 곱하기 멋있갱이 멋있게니 더하기 멋있갱인데 얘가 가고 얘가 가요 얘는 나래 그랬더니 이에 M 2에 n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3이래 이 그림은 교실에서 이상한 애들이 그려온거예요 자 일단은 판단하자. 일단은 빈칸 추론의 첫 번째는 우리가 빈칸 추론의 50%를 수열의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수열의 귀납법은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은 방법이야.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빈칸 추론의 특성상 전후 상황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병 게임 같은 경우 얘랑 얘는 같은 식이야 무조건 얘랑 얘도 같은 식이고 그 가가 없어지면 얘 정리한 게2 e 곱하기 멋있게 얘가 나오란 얘기지 k 곱하기 뭘 하란 얘기야 근데 얘가 얘랑 무슨 관계일까 이걸 묻는 거거든 괜찮아? 네. 봐봐 2 e 곱하기 멋있게 얘가 나오려면 얘랑 뭔가 평태가 비슷해 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를 얘와 비교해서 한번 써볼래 이거야 그럼 1부터 넣어봐. 넣어봐 형태가. k가 1이니까 1 곱하기 2에. 여기가 1 들어간 거 얼마야? 네, 관리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점검으로 인한 방성 경쟁이 올릴 수 있사원이 부쩍 양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점검으로 인한 2를 늘리면 <웃음> 2 곱하기 2에. m 제곱이지 3 곱하기 2에 M 마이너스 제 이렇게 되겠지? 네. 해서 어디까지? M, M 곱하기 2에 2제 그게 예지 네. 얘는 얘는 얘는 넣어봐 1 곱하기 2에 M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에 m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3 곱하기 2에 네, 네, 네. m-2제곱이 되잖아. 네. 어디까지? m 곱하기 2에 1제곱이지. 네. 그러면, 요 식에다가 뭘 곱해야 이식이 되니? 그럼 봐라. 얘는 어쨌든 간에 얘는 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여기 나의 5 들어와야 돼? 얘가 들어와야지 음. 여기 넣고 정개해볼게 그러면 2에 m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곱할 거잖아 네. 4m 마이너스 8 근데 여기는 똑같은데 뒤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위지 네, 네, 네. 여기 뭐가 와야 얘랑 똑같아지겠어 음. 2M 음. 플러스 음. 음. 음. 맞지? 네. 얘도 한번 써봐 음. 그럼 뭔가 있을 거야 1부터 넣어볼게 얘도 이쪽도 아, 그럼 1부터 넣어보자 이 녀석 그러면 1 곱하기 2에 뭐야 M 플러스 1제곱이죠 네. 똑같은데 똑같아. 얘랑 구조가 똑같아. m n 플러스 1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 n 플러스 1번째 양 여기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n 플러스 1을 넣어봐. 그러면 m 플러스 1에 2에 n 플러스 1 들어가서 사라지고 1 제곱이니까 2n 플러스 2.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후를 비교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 거야. 쪽 끝에 나무는 남한구 2학년 김나경량의 작품입니다 <웃음> 구독자 153명께서는 <웃음> 참고해주세요